정상 촬영 중이니까요. 네. RFTC. 아, 르프티씨 예. 아, 저녁 때좀 보자고 그러는 아내의 전화, 예. 이거 떨리지 않을까? 아, 무섭지. 아, 무섭지. 그런 거. 어, 그런 거고 시간을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제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7 7서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그 그런 17.7로 1 이제 동절하는 거죠. 응. 다시 TBS로 바꾸면 51.1하고 동기화. 오케이. 여기까지. 사용자.